지 마! 가서 섯번 대푸 딴거냐다섯 빨리 가! 나, 나 알았어. 난 여기서 그럼 취할 듯 이제. 마지막 세트예요. 백만 스물 두 개입니다. 응? 몸짱에서... 그러하고 그러지? 버스킹으로 몸짱 운동하는 거보여 그러지? 제일 부담스러워.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나보 운동하는 데 제일 부담스러워. 너무 곤란해, 진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럴 때 보면 난는 ENFP가 아니라 INFP가 맞는 거 같아. <웃음> 어, 좀비 게임이다. 나좀 어? <웃음> <웃음> 씻고 나올게 이제. 음... 나 운동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없어. 색전데 이거는 색전이 아니야? 나 준비 다 했어. 나 이제 씻고 잘 건데. 뭔 준비? 뭔 준비? 잘 준비? 나갈 준비 어디로? 우리 이제 들어왔는데? 나도 이제 들어왔어 그러까 이제 와야지 <웃음> 이제 <웃음> 나가야지 지금 시간이 7시 반밖에안 되는데 없으니까 어. 나가야지 뭐 어디로? 어디 어디? 왜 나? 놀러 나 씻지 마? 아니야 씻어 씻긴 씻어? 아니 씻어 씻어 오늘러 씻어. 씻어! 아 맞다 수고아 이것도 이제 소중한 수거 짜잔 뭐야 이게? 어? 월세 <웃음> 아 비쎄 아 월세 아 근데 좋다. 야 근데 이거 타고 진짜 좋아. 근데 나도 가져갈래 타. 뭘다 가져갈래? 아, 뭘싹다 갖고 가. 우리 집에. 아니 우와. 여기서 쓰라고 주셨는데 갖고 가면. 좀 씻고 싶 생기면 호주 가자. 어디 가? 밖에. 밖에 어디 가? 밖에 응. 가자. 우리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한강 가자. 지금? 응. 지금 딱 이제 해가 살짝 질 거여가지고 그러면 가면 안 되죠? 완전 가서 야경 보면 딱일 듯? 요즘 그거 엄청 불빛쇼랑 많이 하니까 나가서 커피 마시자 너 커피 못 먹어, 부작용 있어가지고 문맥 파악을 못 해? <웃음> 문맥 파악을 못 해? 지금 커피를 마시자는 게 진짜 커피를 마시자는 거 같아? <웃음> 그럼 아니. 차를 마시면서 어쨌든 마실 걸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거 아니야 응, 어, 어 나왔다 나왔다 응도 어, 나가자 아니 쟤쟤 시고 나서 집 장비 다 했는데 뭘 어디? 잠깐 잠깐 잠깐. 아니 저저 저, 그래. 뭐야 핸드워스로 얼굴 세수도 해 되나? <웃음> <웃음> 좋긴 한 듯. 어디 이제 어디가? 아니 집에 있어. 우나막 말. 성감 갈래? 아니 집에 있어. 뭘 나가 자꾸. 안 가려고 했으니까 다시 빨리 나와. 뭐 하는 거야? 아니 안 가. 한 아, 집에 있어. 뭘 나가? 애들도 있는데. 아니 애들 언제 올줄 알고 다 같이 나가. 우리 셋이 나가면 또 애들 또 들어와서 기다릴 거 아니야. 그럼 나갔다가 애들... 뭘이렇가지 만나서 기다리면 되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왜또 싸우지? 아니 커피 마셨잖아. 커피 마셨는데 뭘 나가서 또. 형 아, 로션 있어요? 없어. 없어. 없대. 없대잖아. 나 진짜. 무슨 야 없대잖아. 없대. 없대. 나 정우니까 빌렸었어. 그럼 얼굴 핸드크림 발라도 되나? 그건 좋지? 아 수건이요? 아 수건 좋아요. 아, 진짜 뽀득뽀득. 응. 애근 아, 좀 느낌이 다르고. 아 이거 응.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할 법도없네 이게 써보면 알아요.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써보면 안다는게 진짜. 이런 거는 <웃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웃음> 아, 이게 진짜 좋은데? 이거 이거 만져보실? 아니. 안 만져. 네 땀이랑 네 그런 거 다. 땀 아니, 다 씻고 나서 얼굴에 묻은 물 닦은 거야. 핸드워시. 이따 아, 씻고 뭐하안 맞게. 박질이랑 섞여 있어. 어서 아, 끌. 어 내가 뭐 일식혀? 놀자고 그냥? 놀자 혼자... 방금 가서 쉬어! 어떻게 생각하자? 방금 가서 누워있으면 되지. 안 잡혀. 아나 화장실에 에이프로씩 누웠다. 그래요? 가지마. <웃음> 아니 뭘 나가. 그 집에 있어. 그래 집에 <웃음> 있자. 싫어! <웃음> <웃음> 술 먹는 거 아님? 뭐야? 가까 일단은? <웃음> 어떻게 할까요? 가, 가, 가, 가? 그렇게 억지로 가. 갈 거면 가지마! 지금 애 귀에 씨발이라고 한 거야? <웃음> 어? <웃음> 소리를 냈으니까 형도귀 괜찮아? 괜찮아? 귀 썩었어? <웃음> 씨발이야. 아, 가 씨발이라고 가가가가가씨라 가면 빨리 가. 가, 아니, 가 지금 그딴 마인드로 갈 거면 가지마 가서 무슨 <웃음> 대표 싸울 거냐 가라면 빨리 가 아아악 <웃음> 아 화면이 없네 <웃음> 나, 나 옷은? <옷을>? 나가 <웃음> 빨리, 빨리 가서 나서뭐 네가 맡고 싶은 박강고이다 쓰면서 불이 걸리고 그래? 5천원 써가지고 그래. 우리 집 부도 나고 내일... 저럴 거면 안 가는 게 낫은 거아 <웃음> 내일 오후 12시에 대법원 앞에서 봐! 어? 알겠지? 가자 가자! 간데 가면 될거 같아요! 가가가가 가, 가, 가. <웃음> <진짜>. 세일! 우리 지금 깜짝이야 <웃음> 어, 웃겠다 웃켰어 <웃겨. 웃음> 또, 또, 또 그래 야, 얘 뭐하냐 어져 <웃음> <웃음> 나와 너 <웃음> 요, 영상에서 너 운전한거 다 봤어 나와 빨리 잘하지 나좀 아. 잘하지 나태형는 생명수당 붙었다던데 그냥. 처벌이 나요 처벌이 나요? <웃음> 저 망원 한강에 그 선착장 가가지고 삼겹살 꼬먹어서 소주 먹으면 딱이거든? 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부부싸움 동반 브이로그에 참여하게 된 영둥이라고 합니다 존나게 <웃음> 싸우네요 <웃음> 우리 여행가는 거 맞지? 여행이야 뭐지? 우리 지금 여행가는 건가? 이 기분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 질로 다시 돌려? <웃음> 근데 그럼 진짜 큰일나 뒤에 뒤에서 한말다 들려 들려.. 들려요? 자 우리 여행가는데 기분 좋게 할까요? 여행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아니, 잠깐 집앞마시집앞 마실. 마실 가는데 한번 달려볼까? <웃음> 둘이 곧 사이 좋아지실 거죠? <웃음> 우리 싸우러 가는 건가 지금? <웃음> 전장 나가는 느낌 <기분이> 예, <웃음> 좋아질 필요가 있나요? 근데 대법원에서 보기로 했다니까 아니야 너도 마음 정해 누구랑 살지? 롱지 <웃음> 롱지는 배용이라도 나오지 <웃음> 지금 싸움의 시초는 당신이에요 아니야 내가 볼때 누나가 오늘 불똥이야 <웃음> <웃음> 다시 말해봐 뭐라고 아니야 <웃음> 뭐라 했냐? 아니 나 아까 전에 리플러스똥 쌌다고 똥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길그 저쪽인데? 일로 일로 일로? 어디가? 어디가? 말 예쁘게 안해? 어디가? <웃음> 여기로 가볼까? 어? <웃음> 누가? <웃음> 아.. 진짜 이런 거.. 뭐하는 거야? 너가 너무 <웃음> 많이 있어! 나저 오리배 타고 동해 갈까요? 아, 추워. 와, 나 다리 이쁘다. 어유 오돌오돌 떨리는. 다리. 어, 다리가 왜 이렇게 이뻐요? 다리 진짜 이쁘다. 이게. 얘 다리도 해봐. 얘 다리도 해봐. 야, 여기. 왜 멈췄어? 야, 여기. 아니, 대다리한테 하는 거참 해보라고. 아, 해보라고. 야, 해봐. 어어어 <웃음> <웃음> 아름답다. 피맥 할 사람, 피맥. 가요. 나오니까 좋아 안좋아? 가만히 얘기 맞 나오니까 좋아 안좋아? 조심조심조심 조심, 추워, 조심, 추워. 좋아, 좋아? 추워 추워 나오니까 좋아 안좋아? 추워 추워 지금 좋아 안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추워라고 하면 뭐하는거야 추워. 스트레스받아 진짜 구테일 구테일 준비하는데? 빨리 먹으면 돼. 음! 야미! 뭐라고 왔어? 뭐하러 왔어? 김명동 너가 오자고 했잖아 뭐하고 싶은데 너가 오자 했잖아 혜 마음을 내가 대변해준 거야. 뭐하고 싶은데, 너. 대변은 아까 집에서 똥 쌌는데? 정말 나와? 았는데 이미? <웃음> 어우, 무책임해. 일단 그 집에서, 집에서 먹어. 아니, 편의점 왔는데 가, 간단하게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배, 배 채우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웃음> 아니, 뭐 시킬까? 치킨이나 이런 거? 아니, 아니요. 춥, 춥다며. 집에서 먹어. 근데 라면... 아니, 마실 거만 마시고 집에 가서 먹자. 아유나 지금 먹으래, 먹으려면 둘이 먹어 아니 추우면 여기서 라면 끓여먹 라면 먹기엔 따뜻하네 아니, 아니 아니 안 당겨 라면 지 사랑이로 뽑아서 이렇게 막 빨아먹는 걸못 먹어 그냥... 나 그래. 심각할까요? 응. 내가 라면... 뿌셔놓을게 부셔가지고 너면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돼 숟가락 없을걸? 있을걸? 얘기할래? 굳이 그렇게 까지? 아니 먹으려면 빨리 먹어 우리. 열심히 세발 뭐하러 왔어? 아니 라면을 못 먹는다니까, 진짜 사랑이때문에? 이렇게 빨아먹는 걸못 먹어 그 먹어, 컵밥 따뜻하게 맛있겠지? 맛있겠다 그렇게 나, 나, 어, 나, 나, 알았어 난 뭐? 여기서 그럼 면할듯 이제? <웃음> 안 체, 안 체할 <취할> 듯? <웃음> 난 가서 소주나 먹어 어... 아주 야무지게 사왔쭈? <웃음> 어, 비 온다 진짜? 낭만 있다 <웃음> 어, 뭐한방을 맞았는데 어, 비 오잖아, 지금 근데 나비 오는 거 좋아 지금 뭐, 포크렉 광고 찍니? 아... 이거 맛좀 봐줘 근데 뭔가 아내가 차가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 너무 차가울 것 같아, 지금 뭔가 아내가. 그럼 좀 돌려, 같이. 내가 한입 뽀뽀해볼게, 뜨거워. 만두에. 아니, 겉에는 뜨거울 거야. 안 뜨거워, 겉에도안 뜨거워. 아, 내가 뜨거워. 내가 이땐 내가 걸 뚫어놓을게. 음! 음! 음. 음. 맛있다! 연준아 가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진짜 맛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이제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어. 너우이 잠깐 한 입도 안 먹고 있었어. 이제 이제 먹어 대라 라면 우리. 난 진짜 안 먹을 짱. 나는 작은 컵이었어. 아, 봉지가 작은 컵이 있어? 새로 나왔나? 먹어 대 우리. 어, 그거. 너 라면 먹어 볼래? 응. 한입 먹고. 이 만두를 여기다 담그면 내가 만약 만두라면? <웃음> 아니야. 나 이만큼만 먹을 거야. 으아아아 음~~ 한강에서 꼬랑국물 라면 너무 오랜만이야. 어. 아 뜨지. 아, 아 뜨거. 아 쎄. 무지야, 괜찮아. <웃음> 만두 안으로 들어갔나? 괜찮아. 아 만두 속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만두 속이 너무 뜨거워. 괜찮아. 참아. 괜찮아. 괜찮아, 누나. <웃음> 봐봐. <웃음> 데였잖아. 와 여기 데였어 음. 와 라면 컴퓨터 옆에서 와대였는데 나머지 아가들은 어딨니? 자 정훈이 와서 연락해볼게요 집에 들어왔으면 연락이 올텐데 왜 연락이 안오니? 오늘 회식한다그래세요네 형님! 어디? 형 어디에요 지금? 지금 노트라고한생부터 옆에 있는 룸소집이야 룸? 아가가 지금 룸이랍니다 대박 룸 잡고 노는 거야 대박 대박 <웃음> 부럽다 애들, 아, 아니, 그, 뮤직비디오, 그, 있어요. 어, 언제 들어와 언제 들어오냐고요? 어, 우리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에이 너무 늦는 당어제 우리가 데리러 갈까요? 아, 오지 마 오지 마왜왜뭐 하는데? 방금도, 좀, 우리도 오늘 좀 이렇게 좀 밖에서 좀 회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너 평생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아니, 그 갈게 갈게 몇 시에 딱 얘기해 아 9시 30분에서 1분만 저희, 들여봐 저희 노크로 노크하러 갈게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네. 가게? 야, 오지 말라니까 뭔가 가고 싶어서 일단 간다 했어요 네. 아, 너 여기서 술못 먹어가지고 지금 숨고 싶어 아니, 야 그러니까 저는 술 오늘 술못 먹어도 되는데 제가 못 먹는데 지금 먹고 있는 게좀 <웃음> 화가 나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웃음> 아니, 일단, 일단 정은형을 데리러 가죠 첫째 잡으러 가자 이뭐 혼자 뭐하고 있는건지 내가 좀 봐야겠어 아... 그냥 집에 있을거라 <웃음> 어... 저 깃발림 괜찮아요? 저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전 정훈이 형만 보면 돼요 이제 정훈이 형이 있으면 절지켜줄것 같습니다 <웃음> 이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집안이에요 아까 그 싸울 때 정훈이 형이 보고싶었어 <웃음> 그냥 집에 가는게 낫지 않아? 아 셋이 집에 있기는 싫어? 아 안돼 <웃음> 집을 가도 정훈이 형을 데리고 가야돼요 <웃음> 야 저거 이 취한 상태일 텐데 그래도 좋아. 그게 더 나. 이오래서왔는아시끄